주가 1000포인트 시대 이 주가가 10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한 지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900선으로 밀렸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여전하였다. 미국의 다오존스 지수가 만 포인트를 넘어서 있는 것도 다 1000포인트를 넘어서서 2000포인트를 통과하던 의뢰를 겪었던 것인니다 우리 증시도 1000포인트 대에 다시 안착하기만 하면 2000포인트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당시에 한 저명한 인사는 한국종합주가지수 6천포인트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방송에서 주장하고 다녔기 때문에 2천포인트 정도의 희망은 차라리 소박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 지경이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여러가지 새로운 사회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첫 번째는 은행예금을 집어넣는 것이 바보짓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퍼지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국민이 증권 관련 서적 한건 정도는 사서 읽어보게 되는 독서 열풍이 퍼졌으며 세 번째로 아직까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미련 곰탱이 이웃이나 가까운 친지들을 주식시장으로 이끄는 구원의 손길이 곳곳에 상행하였다. 세 가지 현상으로 구분하여 말은 했지만 한 가지로 통합하여 이야기하자면 나는 1억으로 17억을 벌었다 같은 제목의 책을 사서 읽고 감명을 받아 곧바로 은행적금을 깨서는 증권시장으로 달려가면서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너도 같이 하자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이다. 이 신규 주식 투자자들은 이렇듯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는가 하면 반면에 각기 다른 패턴의 매매 행태를 보여준다. 내 주변에 7에서 8명의 아줌마 부대가 포진하였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하였다. 원래의 출신 성분이 다른 아주머니들이지만 어찌어찌해서 친해진 이 아주머니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로 종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도 그 종목에 대한 매매 타이밍이나 매매 비중, 보유기간은 각기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었다. 전직 교사 출신인 이모 고객은 극히 공적적인 매매를 즐기는 분으로 관리 종목 등 저가의 주식을 사들이는데 한두 종목을 끊임없이 공략하는 스타일이었다. 이 방식의 특성상 한번 저가주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대박이 터지는 일확천 금형이었다. 갈비집을 운영하는 박모 고객은 이라고 초단타에 열광하는 아주머니였는데 미술을 풀로 질러대며 하루종일 이 종목 저 종목을 왔다갔다 했다. 한 번은 우리 지점에 계좌 매매 대금 순위를 따져봤더니 이 박사장 아주머니의 회전율을 따라올 자가 감이 없었다. 남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 아주머니는 돈 버는 재미보다 주식을 사고 파는 매매 자체를 더 즐기는 분이었는데 그야말로 매매에 중독된 양반이었다. 마치 객장에 나오는 것이 소풍을 즐기러 나온 것 같았다. 그 외에 정아주머니는 처음엔 펀드에 가입하였다. 가 나중엔 직접 운영해보겠다며 뛰어든 케이스인데 엄청난 슬픔을 겪게 된다. 다른 분들도 많지만 특히 이 내보는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난다. 이내 네 사람의 투자자들은 특히 내게 각기 다른 매매와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주식 경력 5년 밖에 되지 않은 내게 10년 이상의 매매 경험을 전해주었다. 내 사람의 이야기는 좌후에 이야기하기로 하자 99년에 주가가 1000포인트 이상 넘어간 때는 두 번이 있었다. 7월 달에 유동성 장세가 한번 있었고 11월부터의 기술주장세가 한번더 있었다. 2, 7월과 11월 사이에는 대우그룹 부도라고 하는 초대형 악재가 끼어 있었는데 이때까지 5대 그룹은 무너지기라는 상상을 한 사람은 없었다.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 대우그룹만 멀쩡했다면 1,500포인트 정도는 구경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쉽게도 99년 하반기 동안에 나의 주식 투자 실력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 굳이 그 기간 동안에 큰 노력 없이도 그럭저럭 수익이 나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사람은 환경이 너무 좋으면 안지해버리게 되어 있다. 그러던 중 나는 남들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재미있는 시장이 하나 있음을 발견했다. 코스닥 나는 이름의 이 시장은 그해 여름까지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었다. 지금의 제3시장을 생각하면 될 거다. 이 시장은 거래도 거의 되지 않아 왔던 탓에 도대체 무슨 무슨 종목이 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있는 기업의 이름을 알아도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이상한 시장이 벤처기업의 집합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난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고스닥이라그의 여름부터는 매매기법을 가다듬진 않았으나 호스닥 기업들을 연구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한글과 컴퓨터가 어떻고 휴맥스가 어떻고 이러한 효과는 당장 3에서 4개월 뒤에 나타났다. 그의 가을 입사 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 정식 딜링을 시작하게 된 나는 코스닥 종목들을 이끌어 단숨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인 지역 최고의 딜러로 떠오르게 되었다. 주식시장에서 앞서 나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늘 항상 시대의 흐름과 같이 하는 것이다. 과거 아직 농업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서로 회사, 종묘회사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 이후엔 경공업이었으니 고무, 섬유 그리고 중공업, 전자, 자동차 통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이제 디지털과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만약 이런 시대의 변화를 먼저 깨달을 수 있다면 시대가 변화하는 격변기마다 당신은 불을 거머쥐수 있는 것이다. 첫 시작이 좋았다. 단숨에 대박 행진이었다. 회의 시간이면 우리 사무실 상사들은 날한 주임이라는 호칭 대신에 코스닥 한이라 부르며 오늘의 코스닥 전망을 물어보곤 했다. 그야말로 황금시대의 주역 코스닥 한이 등장한 것이었다. 가치투자의 귀재 이채원을 만나다. 내가 코스닥 종목으로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되기 직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위한 투자설명회가 있었다. 당시 금융권의 풍문하로 알려진 IC 회장과 우리 회사의 리서치센터 팀장을 포함하여 제법 알려진 사람들이 와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였다. 객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쳤으며 우리는 좁은 극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때 헌칠하게 생긴 잘생긴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다음 강연을 위해 올라왔는데 여러 명의 연서 중에서 그가 유독 나의 마음을 끌었다. 많이 봐주어야 나보다 한 5살 정도 많아 보이는 그는 이미 업계에서 이미 주목을 받는 길이 나였다. 애초부터 가치투자를 표방하고 있는 동원투신 소속의 이 사람의 이름은 이채원 펀드매니저이며 이날도 불타는 증권시장과 함께 이글이글 이글 타오르는 청중들 앞에서 가치가 우량한 기업을 사라는 소리로 좌중을 썰렁하게 하였다. 모르는 거야 지금 잘 가는 주식사도 수익 따라가기 바쁜 판에 저 친구는 펀드 매니저라더니 과연 보수적인 소리를 하는군. 저거야 침체장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아무튼 대개는 이런 반응이었다. 하기야 그때 잘 올라가는 종목 사서 대박 터뜨려야지. 어느 바보가 느려 터진 가치주 사서 보초를 서겠다고 나서겠는가? 보초선은 외로움 지나간 두 편에서 이미 거론한 바 있었다. 하여간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로부터 2년 후의 시장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 홀로 웃고 서 있는 한국의 가치 투자의 상징의 황금 같은 말씀을 그야말로 우습게 흘려버리고 말았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건 난이 젊은 펀드매니저에게 무한한 질투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다음과 같다. 주식투자에서 위험관리는 투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부를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데 정작 주식투자에서 위험이 뭐냐고 물으면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위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외국인이 파는 것을 위험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매를 하고 외국인이 팔면 따라 판다. 그러나 진정한 주식투자에서 위험은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통 투자자는 자신이 산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한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주가 하락이 아니라 기업가치 하락이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대주주가 횡령을 했다거나 중요한 거래처를 갑자기 잃었다거나 하는 변화가 생겼다며 지금 주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이 말은 그는 기업가치 하락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이채원 펀드 매니저는 그해 99년도에 남들은 안 사는 롯데 칠성을 평균 9만원에 샀다. 그런데 이후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 다른 펀드 매니저라면 당연히 손절매를 했겠지만 그는 6만원까지 떨어져도 꿈쩍하지 않았다. 주가 하락은 위험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에는 절대 안팔 거니까. 팔아서 손해가 나야 위험하지 안 팔고 갖고 있을 건데 왜 위험한가라는 게 그의 주장. 이후 롯데칠성은 한때 주가가 80만원을 넘어섰다. 2001년 농심은 골프장을 샀다는 이유로 주가가 급락했다. 외국인이 기업지 배구조를 문제삼아 한꺼번에 주식을 팔아치운 게 원인. 그러니 이 본부장은 외국인 매도를 전혀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농심의 골프장 매수가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했다. 결론은 잘한 투자라는 것. 싼 가격의 골프장을 매수해 자산을 불림으로써 기업가치를 오히려 높였다는 결론이 났다. 그는 농심을 팔지 않았고 이후 농심 주가는 큰 상승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가치 투자에도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아무 종목이나 오래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주식을 살때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싼 종목을 골라야 한다. 기업가치가 자꾸 변하는 기업도 피해야 한다. 농심이나 롯데칠성처럼 수익구조가 간명하고 안정적인 회사를 골라야 한다. 기업에 대한 철저한 공부를 바탕으로 투자한다면 주가 아락과 외국인 매도 등 악재를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나는 이후에 이러한 그의 가치 투자론은 나의 장기 음망 종목 투자론인 생활의 발견 이론으로 발전시켜서 크게 성공을 거둔 바 있었다. 이채원 펀드매니저는 몇년후 언론의 극찬을 받으면서 동원 투신 운영의 본부장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이채원 펀드매니저는 그냥 연서로 왔다간 것이고 난 그저 옆에서 의자나 정리하던 진행보조원 정도의 입장에서 마주친 것이지만 그는 고수라 무엇인가를 내게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그로부터 몇년후난 전국의 고수를 접촉해 한 수씩 배워야겠다는 계획을 세운다.